먼저 일어난 ISTJ 남편은 20분 정도 독서를 합니다. 잘 잤으니까 독서 좀 할까? 뒤늦게 일어난 ISTJ 부인은 간단한 요리를 합니다. 배안 고플 테니 그릭 요거트 먹으면 되겠다. ISTJ는 식사할 때 음식에 집중합니다. 식사 중 대화는 최대한 삼가합니다. ISTJ는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각자 눈치 안 보고 하리를 합니다. 낮잠 자거나 독서하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마트에 왔으니 빠르게 살 것만 사고 집에 가자 살품목들메모해 왔고 최단 루트로 주차장 나갈 수 있는 곳에 주차 했어 빠르게 각자 할 일하고 싶고 눕자 여기서 할 일은 포괄적인 뜻에서 청소, 말레 등의 집안일, 아이 숙제 도움 등의 육아가 될수 있습니다 할 일을 마치면 취침소 등으로 이어집니다 <목소리> 뉴 e w d a s h 시 c 사해 ISTJ 와 u i 혼인 신고 하시 빌 b 1 h a i ISTJ 월드 멤버십 에시마양인양 m 둔 토탈 네거지 베핏다